배 먹고 있어요 배에 신장 케어하는 거랑 키드니캡스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하나는 오메가3 먹고 있어요 배에 뿌려주면 잘 먹어요 우유에 뿌려주면 안 먹어요 색깔이 좀시커면데 그래도 먹어야 돼. 이거, 이거, 피아나게 먹네. 어. 기다려. 산소로 들고 먹고 있는 거. 같 응. 아이, 착해라. 자기 안 넘어지려고. 기다려. 엄마가 이제 안 온다. 인턴가 잘 먹으니까 그지? 잘 먹고 내일 아침에 동해 똥노 응? 응 칼슘이라서 좀 해조류라서 색깔이 칙칙해 아우 응? 어,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우리 강아지 잠깐만 너우잘 먹네 이게 배니까 잘 먹지